민숙이 발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신약에 비슷한 <웃음> 인물이 있어서 그 연계해서 설명을 그 하십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웃음> 마술사 시몬은 그뭐 요즘도 이렇게 마술사들이 마술사들이 하는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기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인기를 얻고. 근데 사실 이게 <웃음> 그게 장점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재미도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웃음> 지금 그것을 사실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아 사도들을 보고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어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아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 두 대상들이 있었죠. 첫 번째 설교 때두 번째 설교 때도 들은 대상들하고 그,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사람이에요, 이 발람은. 근본적으로 치울 것을 치우지 않고, 그 위에서 뭘 덧붙여갖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 음, <웃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옛 사람의 본성과 성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 세사람으로도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쫓아서, 말씀과 성신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그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그 의의와 공의와 정직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이제 사도들한테 세례도 받고 했잖아요. 고백도 하고. 나중에 그 속내가 드러나게 됐지요. 돈 주고 이제 그런 사도들의 은사를 그 취하려고 한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아 사도들이 하는 일이 인기도 있고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에? 그 추앙도 받고 하니까 그거 그곳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돈을 줘서, 아, 그런, 어, 은사를 취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사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철저히 이 땅에 갇힌 생각으로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이 내신 신행을 악용하려고 했던 아주 표본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선언을 받았을 때에도, 이제, 진심,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사실, 진정성 있게 태도, 두려움 가운데 저주가 임하, 임하는 거니까 두려워서 그걸 피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자리가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둘사 시모는 발람의경우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일을 보인 존재입니다. 발람도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선지자의 행세를 하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락 왕에 의해서 그, 그 발락 왕이 보낸 그런 귀인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고 그런 일을 받는 게 아무 소, 소, 소문이 안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부, 부를 리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 이 인지도가 있고 유명세가 붙은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속에서 내려놓지 않아야 될 내려 내려 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음> 세상에 대한 육신 그 원래 이제 기독교 신앙의 3대 철천지 원수가 육신과 세상과 마귀 아닙니까? 육신과 육체와 세상과 마귀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신자들의 철천지 원수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그 원수 되는 일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자 행세를 하려고 한 거죠. 마, 말은 다 맞고, 하나님이 뭐, 말 주시면 말한다고 하고, 뭐다 그렇게 모양을 내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속 내가 근본적으로 욕심이 안 빠져 있어요. <웃음> 이게 마음 구약 신약으로 치면 성신세례를 못 받은 거고 구약으로 치면 마음 가족을 안뵌 거죠. 그리고 그냥 교회를 저 다닌 거죠. 교회 속에서도 인정도 받고. <웃음> 응. 그런 면에서는 서로 동일한데 사실 발람도 하나님이 그 경계해가지고 몇번 저기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도 이 끝까지 안 변해요 이 사람은 응.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고 안된 사람인데 발람이나 뭐 발람 저기 여기 마술사 시몬이나 참. 음, 응.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인물, 그런 같은 인물 같은 존재. 그 조그마한 탐욕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영생, 그, 그, 그, 그분을 저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당장 사람들 급한 거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와, <웃음> 눈앞에 보이는 부와 영광이 그것으로 인한 쾌락도 또, 기쁨도 있겠죠. 예, 그, 그것을 근본적으로 내려놓지 않. 그, 미국, 그, 어떤, 저기, 상원학교인가, 뭐, 거기, 들어 신입, 저 훈련생들을 뽑아서 들어오게 할 때, <웃음> 그, 이제, 별세 자리가 하는 말이 그 있는데, 그그 그 사관생도로서의 그 자세, 정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을 그 인종적으로 차별한다든가 남녀간의 차별하든가 뭐 부와 어, 뭐, 뭐 외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차별한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서 꺼지라 고 그랬어요. 꺼지라 이 세상에 그 그. <웃음>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 어, 모임에 그, 그, 호, 그, 그, <웃음> 그 단체에 그 룰이 있어요. 일반적인 룰. 미국 사회는 뭐 아무래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이게 교회도 사실은 룰이 있어요. 여기서 욕심부리고, 부를 쫓고, 명예를 쫓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웃음> 주님이, 주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세 그 가지 그, 그, 철천지 원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지식 갖고 차별하고, 또돈 갖고 차별하고, 또 뭐, 거, 뭐, 건강이나 그외 명예 이런 거 갖고 차별하는 사회. 이 교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아마 이게 이 뒤에 이제 뭐이 아 전이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일로 보면 이 전에 이제 아나니아 사비라의 경우도 그래요 초대 교회가 교회가 어떤 고룩한 교회인가? 교회가 얼마나 그 아름답고 진전미한 내용이 다 나와야 되는 사회 아니에요? 그 사회의 그 모양을 흉내를 내기 아니, 집을 팔아서 했으면 참 잘, 잘한 일인데도, <웃음> 그, <웃음> 이 사회에, 그 하나님이 원수가 지어 있는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 이 사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그 배반하거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북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 신앙 고백을 바꾸고 회중으로 받는다고. 아니면 다 죽으니까. 아, 아니면 고발하면 다 죽으니까요. <웃음> 지금 우리는 자유스러운 그런 사회라서 이게 어떻게, 지금 잘못됐어요, 사실은. 외형, 교회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서 죄 문제,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긴 문제들을 그냥 다 묻어두고 교회 회원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존중할 줄 몰라요. 직분도 존중할 줄 모르고 서로 서로 간에 존중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와서도 이 사회를 보고 좋 좋아하겠어요. 아 내가 따를 따를만한 사람, 내가 몸을 다 들여서 저기. 같이 갈 만한 단체라고 여기겠습니까? 여기. 다 따로 욕심부리고, 개인적으로. 교회도 그러고, 다, 교회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게안 되면, 사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도 혹시, 그거 그, 그, 그, 근본적으로 그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시 여기서 뭐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저, 저, 이, 징계가 임해가지고, 그런 엄미로운 말이 선포가 되니까, 그냥, 맞이 못해 그냥 하는데, 그래도 그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철저히 옛 사람을 벗고, 그리 또 안에서 그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서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근데, 지금 그런,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발람 같은 경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그런, 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 속에 이런 까짜들이 들어와가지고 행세를 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존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존중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 꼬맹이 윤진이 같은 애서부터 뭐, 나이 먹은 저기, 뭐, 어르신까지 존중,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다 존중받아요. 여기, 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우리가, 같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